안녕하세요. 동경안의원 김현정 원장입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일반적으로 3세에서 7세의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소아 때 발병했던 자반증이 근본적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증상만 가라앉았다던가 또는 13세 이상에서 자반증이 발생한 케이스라면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성인 자반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관절부터 해서 걷는 걸 힘들어했고 아프다고 울기도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이게 무슨 병이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든 치료하고 싶어서 찾고 찾고 해서 이제 방을 했고 빨리 와서 치료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알레르기 자반 치료를 받은 13세 남자의 아빠입니다 처음에 엄마하고 둘이서 이제 보다가 뭐 아프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5월달쯤에 그 증상을 보고 괜찮겠지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또 비슷한 반점이 여러 군데 생기고 다리에 이제 계속 늘어나서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고 라 했었고 피부과를 진단을 받았을 때 이건 좀큰 병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야 된다 해서 대학병원에서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커졌다고 말씀드리 그렇게 되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한 3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알레르기 잡았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푹 쉬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라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맞나 해서 애가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증상이 이제 확 커지면서 무릎 뒤쪽 관절부터 해서 걷는 걸 힘들어했고 또 이게 통증이 다시 와서 그런지 가끔 아프다고 느끼도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아 이게 병명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병인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발레르기성이라는게 크게 뭐 문제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 커지면서 애가 통증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빨리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일단은, 어 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아이를 그냥 쉬는 것만으로 증상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놔둬볼까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증상이 완화되기보다는 아이가 통증을 느끼는 게부물로서 보이니까 어떻게든 치료하고 싶어서 찾고 찾고 해서 이제 늦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처럼 인터넷 검색을 하든 어떤 주변에 물어보시든 해서 빨리 병원의 한의원에서 그 증상을 빨리 잡고 더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아자반증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소실되었다가 재발하는 것은 물론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수년간 자반증 증상이 지속되는 케이스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만성화되면 치료가 비교적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반증의 합병증 중, 중 가장 심각한 신장 침범의 확률을 높이고 침범의 정도를 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에 근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